자, 와스카빙 진행자 미스탄입니다. 오늘은 수박카딩 스크랩 영상 3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쭉 스크랩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t h a n you. 스크랩 영상 세가지를 보셨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 고맙습니다.